안녕하세요 여러분 할머니 집에서 설날을 보내면서 힐링과 낭만을 준비하고 있는 나름 요리 유튜버 진야 입니다 할머니 집에서 설을 보내던 중 할머니 집에서만 할수 있는 마당 바베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할머니 밭에 있던 매실나무를 끌고 와 톱질하여 장작을 만들고 장작들을 미리 태워 수추로 만든 뒤그 수추로 고기를 구워 먹으려고 합니다 친척들과 고기들을 기다리면서 의도치 않은 불멍으로 나름의 힐링과 낭만을 즐기고 있는 중인데요. 솔직히 또 멘트를 뭐라고 해야할지 몰라 그냥 듣는대로 말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 그냥 듣지 않고 영상이 나온 모닥불로 같이 불멍만 하셔도 됩니다. 그래도 제 멘트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사람도나와요냐 응? 그 지금 사람도나와보 우리가 임해 아마 걱정 말아, 얼굴은 다 모자이크 할거요 한번 내줘라 인터넷에. 그 다음에? 전 세계적으로 나지 오늘 삼불이라고? 물을 너무 이피아봐 아니야 할마 응? 아니야. 이집 이야 숯이 나와? 예. 그러니그 얘네다 탈라 맞은 거로 써탈네 따시고 마이 따시다 따시 간절하게 여기어 가서는 큰 거잖아 그큰 나무들을 이렇게 넣는데 뭔가 부피가 별로 안 크네 뭘또 그 그거 꺼내올라고 여기 사제, 그다음요 여기. 불감이 없어, 이 나무가. 음. 얼마 안 된대. 천나무 같큰거 타도 미국에 있 얘는 송진 때다, 이죠 응, 근데 송진이 있는 거가아닌보면 감나무도, 그사하에있어 그러면 근데 이거 뭔 나무예요? 메실나무라 매실 나무라고 나? 메실나무한번가가 뭐? 응. 보고, 가지 쳐도 되는 네. 거야. 아, 나매실나무 태워보긴 또 처음이네. 그런데 이리 집이 깜빵해가고 아래에 미어 호나무같은거 진작 이놈이 오늘 깜 깜빵 아무걸 보고 됐어 등도 설치했어 아나 그래. <웃음> 등도 설치했구만 어렵요어 따따대, 네. 조금. 따따라가 그래, 따따대. 음. 아, 응. 그래도 불필 잘했죠? 잘했다. 에, 네, 한 번에 손도 나와. 나 상하였어. <웃음> 손도 나오거아가운데는 <웃음> <웃음> <웃음> <그만> <웃음> 음, 그냥 뭐다 돼야 운데 그냥 올려오라고 <웃음> 그, 몰라, 죽라고데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다 Relig listeners. 웃음> 아, 그렇지 아빠도 저기 앉아요. 어. 그럼 잡밭이니까 안 가요. 이거 저쪽 깎아던데. 나중에라따깎다 여도어요여도 갖고 왔어요, 나 집에서 많이 갖고 있지. 가봤어, 지금. 갖고 어 지금. 수기도만고라고수술요만들고어수여어 여기도 갖에 왔어요. 기장작도 갖고 왔어요. 여기도 갖고 왔어요. 여기도 고 왔어요. 기도어요여 이거. 어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, 아니, 둘이, 둘이 떨어진다고? 뭐야, 여긴 여기, 또 여기다 왜 펴? 아술 보자. 여기다... 잘라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, 동으로기해로고해도 돼. 로해 네, 살 소독하게 없어요. 아, 나 장갑만 한 너무, 너무, 너무 뜨거 yep. 그래, 그냥. 장가 깨야 돼. 그것도안 돼. 좀 두꺼운 거 여기 해야 돼. 그래. 식으로. 아, 그래, 언제 고죠안고죠인 같은데? 아니야, 금방 올라왔네, 이 자르지 말아야지. 올라 몰라요. 잘라, 마이 네, 이거 너마이올려 어? 이거 두줄 아니니? 두 줄씩인데? 두줄이야그렇네 어, 그래, 두 줄이야. 만두 다. 거기를 두 줄씩 넣어놨 왜, 두 줄이야. <웃음> 내 봤을 때. 야, 이렇게 나있네. <웃음> <웃음> 일단 <웃음> 내놔. <내면>, 일단 <웃음> 내좀 <내면. 웃음> <일단 웃음> 거기를 두 줄씩 해놓고. 줘 네, 뭐. 저건 한 줄이야. 나, 나는 나머지는, 나머지는 한줄 아니야. 좀, 좀 오유 오유. 이게 이게 입을 건가 봐요. 어 뜨거. 다 익었겠다. 더워. 이워어워 더워. 더워. 더어어어 아니, 왜 문제가 그래 문제가 아니야. <웃음> 와, 그거 아닐 것 와, 같아. 자키 어, 있어? 아, 아, 이거 좀안 어, 다다 먹는데 우리 아직. 안닫졌는데 아니, 눈 온다. 엄마, 아, 그거 그 멋진 응, 내가 먹어 내가 먹어 아, 내가 먹어 아, 었 거... 잘이었다이 익은 거야. 아잠아이 양반이 너무 어, 많이 <웃음> <떨어질게> 그래. <웃음> 아, 너지가 i m i 떨어질 게그 아, 여러 분 불로 <별로> 콩거요 <웃음> 오, 조심해라. 아 괜찮아 괜찮아. 괜찮아. 괜찮아. 불 아좀해 뭐 봤나 봐이아야 아이 거워 뭐. <웃음> <아이지>. 아이고 아이 아이고 뜨거이 뜨거워 아이고 뜨거이고뜨거 뭐, 아, 아, 아, 아이고 뜨거아이 뜨거워 아아거이거이거아아아이이거다이거이아아아이거이거아이거이 그가뜯도 3초.